저희가 또 홀리데이를 맞이해서 멤버들과 쓸데없는 선물 주기 그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선물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! 오 이것도 대박인데?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발가락 슬리퍼 신기하요 오! 오 이거 좀 좋은데? 모자에서 티슈를 뽑아쓸수 있어요 이렇게 필요하면 좀 너무 쓸데없긴 하다. 근데 이걸 인증을 해야 되죠. 이런 거 어때요? 바퀴벌레? 글쎄, 55cm. <웃음> 그래도 저는 약간 어느 정도 쓸수 있는 걸로 선물시킬 거래. 어쨌든 선물이니까. 아, 이걸로 가야겠다. 이거든가요 담요인데, 이거. <웃음> 이제 담요를 이렇게 하면은? 이렇게 할수 있어요. 그 이렇게, 이렇게 돼요. 산내로 덮으면. 저희가 담배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. 막 빵꾸 뚫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쓸수 있대요. 이렇게 하고 꼬리는 이렇게, 인어 꼬리. 저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 뭐가 좋을까? 바퀴벌레 엄청 큰 인형도 있고 막 이런 건 괜찮잖아요. 콩, 콩순이 화장대야, 이런 왜냐면 이제 멤버들이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셀프 이제 메이크업 하라고 공순이 미니 화장도 공주님 장갑 겨울왕국 겨울왕국 헬로키티 장갑 목도리 전 장갑 할게요 <웃음> 겨울이니까 이제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장갑 따뜻하게 끼고 다니라 고 이런 거 어, 죄했습니다 저는 어, 공순이 병원 세트로 하겠습니다. 네, 건강한 하늘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12부 세트로 하겠습니다. 음, 성훈이요. 그냥 받았을 때 표정이 궁금합니다. 제가 받았을 때 표정이 궁금하다. <웃음> 제가 그 근치 하나도 잘 안. 아니, 쓸모 있는 걸 선물해 주고 싶은데. 이게 그리고 계약 네. 그 조건이 2만원이래요 그르메 t 한도 그래가지고 제 선물도 하나 살게요 제 르메트 8,900원짜리 물병이 좋은 것 같아요 원 플러스 원 이어가지고 저 하나 갖고 누가 하나 주고 난 이거랑 이런 것도 있네요 뽑아쓰는 티슈모자 와 이거는 쓸모가 너무 있는데 재채기 나오면 은 이렇게 바로 뽑아주고 살수 있고 그래도 이건 너무 사야 될것같아 이건 꼭 사야 돼요 그래서 사겠습니다 제 것도 하나 담았고, 이제 선물해 줄이 모자도 담았으니까 이거를 받는 사람은 정말 쓸모가 없지만, 그래도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선물을 받고 일단 허투슨부터 나왔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아, 이거는 좀 충격적인데, 이거는 못 하겠... 이 생각보다 귀여운 게 많아. 난 진짜 쓸모 없는 걸로 해. 진짜 쓸모. 진짜 쓸모없죠? 구가이거구가이거이렇게 <웃음> 하겠습니다. 네. 꼭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네? 쓸모없는 거 없는데 다 좋은데. 여보세요? 이걸로 할게요. 고양이 약간 뭐이양이의이런피규이 <웃음> 뭐, 이거. 딱 봐도. 오! 에어팟을 이렇게 길있다 가는데. 근데 쓸모 없을 것 같습니다. 에어팟이 없는 사람이 가졌으면 좋겠거든요. 쓸모 없는 거니까. 그래서 한. 선우영 아니면 정원이 형. 이거를. 뽑았으면 좋겠어요. 아. 쉽지 않네요, 쉽지 않아요. 않네. 인증사실 찍어야 돼요. 야, 나 지금 끝내준다. 아, 안돼, 거... 그러면 그러면 아저 아까 솔직히 보고서 그냥 넘긴 거 있는데 그거 나 할게요. 나 진짜 끝내주는 거 있어. 진짜. 야, 야, 너가 어. 끝내주는 어, 거라고 한 것보다 어. 더 끝내주는 거 있다. 저 이걸로 가겠습니다. 저뭐 어, 어떻게? <웃음> 아니, 오케이, 넘는 걸로... 이걸로 정 정하겠습니다. 어, 사실 뭐 쓸모 없다고는 네, 하지만 저의 마음을 담아서 준 거기 때문에 고맙게 느껴졌으면 좋겠고요. 인증샷을 꼭 이렇게 찍어줬으면 좋겠어요. 이 가리가 나오게.